오지마! 그쵸 근데? 네? 건물같은게 없냐? 로보트면은 좀비 죽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 같은 팀이야? 말이 됩니까? 아 여기도 로보트가 있네 아. 쉿, 쉿, 쉿, 쉿, 쉿.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마리 같은데. 스팀이도 채우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 찌롱 여기 찌롱 여기 지롱 맞네. 아앗! 아, 아! 르르르! 아! 르르르! 아! 르르르! 오! 따! 르르 스테미노 채우시고요. 천천히. 데미지를 넣어줘야지. 찝사! 피해 죽어 째라 던져 피해 주고 째라 던져 째라 올라? 새끼 보소 야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어, 됐네 됐어 꼬챙이가 어 먹는 거다 꼬챙이가 중요해 꼬챙이가 비가 온다. 아, 보자, 가보자. 에이, 바닥, 바닥, 바닥. 도망가, 도망가. 존 루비가 왜 이렇게 많아? 어이씨, 존나네? 파밍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오, 온다 시방 새끼들 아 온다 소름돋아 아이참 이거 먹을 거 맛있고도 구해야 돼. 아니 로봇이 좀비를 죽여주셔야죠. 어! 안 쓰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좀비 소리 났는데, 에이씨, 어, 옆에 있다. 흔쥐 질래 흔쥐 저기 또 있어 도망가 뭐야 좁이 너무 많아 먹을 것도 먹어야 되는데 저거 벌레라도 먹자 좁이 벌레 같네. 하하 이 퍼센트도 없네 참도 없어 이제